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에 왔습니다. 국립화천 숲속 야영장 사이트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첫 번째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 옆쪽으로 계곡이 있으니까 계곡을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어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저도 아까 한번 들어가려고 바람을 담가봤는데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야영장 입구고요 저기서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시고 예약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구성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3,4번 쪽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300원이니까 는 잔돈 300원 오시는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 은 화장실, 개수대, 샤워실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분리수거장이고요 그리고 화장실부터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엄청 깨끗하고요 소변기 두 개하고 자변기 하나 그리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또 크게 하나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샤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네 개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역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거라 청소는 너무 잘돼있어요 그다음에 출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사장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있고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이트를 보겠는데 1,2,3,4번 사이트는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3,4번 사이트는 애완견 동반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타리를 쳐놨나봐요 여기 첫번째부터 4번 그리고 3번 다음 2번 그리고 저렇게 이쪽에 넷단 곳에 1번 이렇게 데크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잘 되어있네요 애완견하고 같이 캠핑을 하시는 분은 이쪽 1번에서 4번 사이트 자리가 남아 이쪽 예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와서 5번 사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은 우측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5번 사이트고요. 제가 텐트를 쳤는데 앞에 차될수 있고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또 파쇄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특이하게 6번 사이트가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화재석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되게 작은데 아마 이거는 운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7번 사이트가 있는데 이 7번, 6번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한 구역을 전부 다 쓰게 되어있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나눠놨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곳이 8번 사이트입니다. 8번 사이트 파쇄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이트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 9번 사이트고요 9번 사이트도 파쇄석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규모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각 사이트와 사이트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쭉. 그리고 중간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독립성을 좀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10번 사이트인데 10번 사이트 특이하게 앞에 수도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11번 사이트 11번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규모 가다 똑같고 파으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번 사이트 12번 사이트 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사이트 13번 사이트는 파쇄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번도 파쇄석이고요 여기 15번은 데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1야영장 구역은 끝났고요 요 앞에 다리가 있는데 이거를 건너가면 이 야영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곡 위로 다리가 놔져 있는데 아 물이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고 두개 사이트 데크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16번 그리고 다음 데크가 17번 데크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18번부터 있는데 좌측 사이트들은 파쇄속사이트들이에요 18번 여기 19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칸한 한 칸씩 뛰어가면서 예약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어있는 19번 사이트 앞에 정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앞 정경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계곡이 흐릅니다. 더울 때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발 담그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번 사이트 맞은편에 편의시설동이 있고요 화장실 게시 있는데 아까 가본대와 같이 구성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20번이 있고 어, 그 위에 21번이 있습니다. 모두 파래석이에요. 그리고 다시 길로 나와서 여기서 우측 사이트 데크 사이트 38번 사이트고요. 그리고 좌측 33번 사이트입니다. 파세석 사이트고요. 그다음은 우측 39번 사이트 데크 사이트입니다. 제가 39번이 비어있으니까 39번 한번 올라가서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크 상당히 크죠? 전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8, 39, 40번이 같은 전경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34번 존파에서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에는 37번까지 사이트가 있고요 우측에 40번하고 41번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올라가는 길은 하나에서 저쪽에서 나눠집니다 40번은 데크 사이트고, 41번은 파대석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주차는 모든 사이트가 주차는 사이트 앞에 가능하고 예외가 있다면 여기 35번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36번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35번하고 36번은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에 42번부터 45번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모두 파리사 사이트입니다. 앞에 주차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45번 사이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이트 구성이 끝납니다. 43번부터는 화장실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산책로가 있는데 어 산책로 지금 막혀있네요. 제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현재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두 그늘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니까 딱두개 빼고는 다 그늘 사이트예요 여기 34번 34번도 나무가 굉장히 큰데 그늘이 앉아있네요 33번도 마찬가지고요 한여름에는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야영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갔다 온 곳이 16, 17번을 해서 요길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번부터 32번까지 여기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우선 이쪽에 딱 들어서자마자 22번이 있고 맞은편에 31번이 있습니다. 22번 데크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23번도 데크사이트고 그리고 이쪽은 어, 특이하게 파쇄석이 아니라 잔디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아 사이트가 이런식으로 이게 뭐지? 돌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야 아, 이거 팩 받기 힘들겠는데요? 여기는 제가 보기엔 비추입니다 팩 받기 굉장히 어정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22번부터 사이트가 한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어느 사이트가 저렇게 돌로 되어있는지 좀 볼게요 아 다시 와서 보니까 28번, 30번, 31번이 잔디블럭이라고 되어있네요 이세개 사이트가 아까 본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여기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1야영지 쪽으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이 너무 많은 캠핑장이고요. 단점은 글쎄요. 아직까지 이렇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치 좋고 그리고 난민촌 같은 사이트 아니고 그 다음에 계곡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수대 깨끗하고 가격 싸고 어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하나 꼽자면 은 샤워실 온수를 이용할 때는 별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샤워실 찬물을 이용하는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온수를 이용하실 때는 어, 선결제를 하시고 카드를 받아서 그 카드를 체크를 하면 은 온수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계곡까지 왔습니다 지금 돌아다녀봤듯이 사이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곳을 3일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천운 사이트 5번 사이트 딱한 자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예약을 안한 이유가 글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강추하는 야영지입니다 이곳에 자리가 났다 하면은 바로 잡으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좀 이제 벌레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날파리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기약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립 하천 숲소야영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